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라. <웃음> <웃음> 그건 너무 똥파리 같나? 아, 그렇지. 똥파리 같아? 똥파리 같아? 똥밖에 없어. <웃음>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김 사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와이프와 함께 같이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오늘의 촬영에 있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튜브를 보면. 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 해라 마라 결혼의 비용 조건 뭐 이런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또애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들으면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고 기가 찬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는 제 와이프구요. 카메라 앞에 떡하니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얼굴 가려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서 일단 선글라스 끼고 시작하겠습니다. 분명 다른 영상을 보면 본인 얼굴이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앞에 앉으려니까 아니, 쌩, 쌩얼이라. 아, 아, 쌩얼이라서 아, 선글라스를 낀 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얘기가 일찍 결혼을 하면 좋 나쁘냐?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을 언제 했지? 2010년 제 나이가 27살이고요 제 와이프가 26살이었습니다 일찍 한 편이죠 결혼을 일찍한 사람으로서 일찍한 부부로서 결혼을 일찍하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좋은 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일찍하면 뭐가 좋은가? 뭐가 좋아? <웃음> <웃음> 좋은 점은 목소리 좀 크게 줄해줄래 <웃음> 좋은 점이 아, 아. 생각하고 있잖아 아, 일찍 가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웃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했단 얘기네 그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었지 음, 맞는 얘기인 거 같아요 생각을 오, 했으면 오, 오, 내가 대학교 25살에 졸업하고 26살 5월 달에 결혼했는데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 음, 그쵸 생각이 깊었다면 저랑 안 했겠죠 머리 안 아프고 그치. 복잡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만 볼수 있으니까 음, 하나야? 두개 해야 돼? 그래서 남들보다는 좀 어릴 때 결혼을 하니까 부모님이 좀 젊잖아 부모님한테 뭐 니네 집엔 얼마 줄 거냐 얼마 음. 용돈 붙여줄 거냐 얘기로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게 갈등이 돼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 부모님이 젊고 아직 경제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딱히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양의 의무 그런 게좀 없었지 저희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네 둘만 잘 살면 된다라는 니네들만 잘 살아라 다른 사람들은 뭐, 어. 뭐 추석 때 용돈을 음, 줘야 되고 음. 어떤 집은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자식이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게 뭐좀 늦게 오는 거지 그, 그 시기가 어쨌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면 그거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상대방한테 뭘 받아야 되고 뭘 줘야 되고 양가 부모끼리 뭐 그런 얘기들도 많고 복잡한 거 솔직히 시작할 때 요즘은 많이 없어지고 간소화됐다 하지만 어쨌든 일단 그게 없었다 결혼할 때 장애물이 없어요 그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시작을 하는 그 부분에서는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 없었다 결혼을 할땐 음, 결혼할 때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다 세 번째는? 아이를 음. 바로 안 낳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낳았는데도 빨리 낳은 편이라서 학부모 중에서 내가 제일 젊다 아네 <웃음> 어, 번째는? 또 이건 아이 얘긴데 아무래도 음. 20대 때 아이를 가졌다 보니까 불임을 걱정할 생각이 <웃음> 없었어 내, 내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데 2년, 3년 동안 음.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뭐 시험관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뭐 한방이죠? 우리는 한방이었어요 의료적인 뭐 도움 전혀 없이 임신과 출산 과정이 순조로웠다 다섯 번째는? 욕심이 없어 처음에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해와야 되고 뭐 여자는 혼수를 채워야 되고 욕심 없이 어린 나이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냥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진 게 없었잖아. 남들은 집이 시작을 하는데 난 없이 시작했어도 그게 그냥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그 상황에서 뭔가 어떤 조만한 거를 우리가 같이 이루어내면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 그렇지 같이 하나씩 하나씩 이어내는거뭐 누군가가 먼저 하니 떡하니 무슨 산을 갖다 줬을 때이 산에다 꾸미는 게 아니라 같이 평지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그런 재미 같이 느낄 수 있고 같이 힘들 때 힘들고 같이 뭐 좋을 때 좋고 하나하나씩 이루면서 산다는 장점도 있죠 욕심이 없어요 그대 당시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뭐 가진 게 있어야 욕심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살았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유튜브를 보면 결혼을 해라 마라 이런 사람하고 해라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다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그냥 뭐 참고만 하는 거지 그냥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결혼하는 환경도 다르고요 나이대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력 그리고 능력 다 다르고 직업도 달라요 그런 얘기들은 재미로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나랑 어땠을까 그냥 그런 비교하는 정도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맞지는 않아요 저희가 하는 얘기도 다 맞지는 않을 거고요 단점은? 철이 없어 어, 철이 없어요 <웃음> 아까 한 얘기 모든 장점이 어, 철이 없다 애를 낳고도 철이 없어 어, 맞아요 또 단점은? 집이 없어 어, 집도 없어요 <웃음> 항상 얘기하는데 집아무 있잖아 우리 집이 없잖아 <웃음> 아, 우리 집이 왜 필요해 저는 이렇게 뭐 재산을 보유해야 된다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갖고 있어봤자 뭐 돈만 나가고 필요 없어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이루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또 돼도 집을 못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또를 안 사요. 저는 세 번째. 돈이 없어. <웃음> 돈은 계속 뭘 해도 없어요. 놀아도 없고요. 일을 해도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없고 그냥 막 살아도 없어요. 철이 없고 보유한 게 없고 돈이 없다. 아직 갈 길이 멀지 갈 길이 멀어요 같이, 같이 가야지 뭐 우리 얘기예요 모두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둘의 얘기다 네 번째는 대학교 음.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고 오빠도 거의 사회생활 시작한 지뭐한 1년도 안 됐을 때 음. 그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들은 어느 정도 직업이나 진로를 갖춰놓고 결혼을 하잖아 음. 근데 우리는 처음 밑바닥부터 계속 같이 그걸 지켜봐줘야 된다는 게 힘들었어 단점적인 철이 없다. 철이 없는데 힘든 과정들을 같이 하나씩 하나씩 밟으면서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힘듦을 겪어야 됩니다. 일찍 뭐 결혼하면. 아, 다 겪어야 돼요. 둘이 같이. 뭐 안정적으로 결혼하신 분들보다 서로 서로 둘이서 겪어야 되는 과정이 더 많기 때문에 힘들다면 힘들 수도 있다. 힘듦을 같이 더 많이 겪어야 된다. 오래 겪어야 되지 남들보다 오래요. 한 10년 빨리 결혼했으니까 어... 10년 빨리 겪어야 돼 10년은 더 겪어야 되는 뭐 그런 거죠? 나는 음. 놀아본 적이 없어 나이트를 간대거나 클럽을 간대거나 우리 나이트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아, 뭐 클럽도 안 가보고 음. 술도 안 마셔보고 나는 그 시간에 음. 분유를 마셨어 <웃음> 아 그래? 내가 그 네온사인이 음. 너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집에서 밀어보를 사가지고 딸이랑 <웃음> <웃음> 막 춤을 췄어 둘이 춤을 지을 누르려니까 응. 갔다 온대며 여기 카바레 <웃음> 집 앞에 카바레 있는데 거기 누구 나온다 했냐 간다고 그러길래 가라 그랬죠 제가 나는 가라 그래요 가고 싶으면 갔다 와라 근데 본인이 안 가는 거죠 무슨 가라는 거야 <웃음> 응. 연락은 하고 가라 그리고 언제 나올지도 얘기하고 가라 <웃음> 그럼 내가 앞에서 거야. 데리러 갈게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결혼을 일찍 했잖아? 응. 유부녀가 없는 거야. 응. 결혼을 하면 생기는 고민들이 있잖아. 들어줄 사람이 없고 공감해주는 친구도 없는 거지. 그럴 사람이 없었어. 다, 다 미혼이었어. 응. 이제야 연락이 와. 그렇지. 이제 왜냐면 서로 응. 이해가 가니까 응. 그게 사실,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장점 얘기했을 때는 다섯 가지 얘기했는데 10분 걸렸는데 <웃음> <지금> 단점 <웃음> 하는데 지금 거의 22분을 더.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아니에요잘 생각해봐라 <웃음>